안녕하세요. 생활의 꿀팁 뿐만 아니라 유튜브 꿀팁에 대해 전해드리는 어쭈빈의 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튜브 할때 키네마스터로 매드 무비 만들려면 화면 가로, 위, 아래, 검은색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알려드릴 겁니다. 레이어를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어, 효과가 있을 거예요. 효과. 효과를 들어가시고 더 바퀴를 누릅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기본 어, 여기서 제공되는 이런 아이콘들을 활용하는 방법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 없으면은 그냥 만드시면 돼요. 여기에 있을 것 같네요. 프레임 쪽에 있을 것 같습니다. 시네마 여기 있네요. 시네마 오프닝. 아, 근데 이게 프리미엄이네요. 시네마틱 오프닝을 이렇게 클릭하잖아요. 그리고 다운로드를 받죠. 받고 하면은 바로 이렇게 그냥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설치됨 이것도 다운 받고요 시네마틱 프레임 이렇게 나가서 효과 그리고 레이어 스티커 그러면 시네마틱 프레임 있고 오프닝 있죠 시네마틱 오프닝을 클릭해서 이거를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오프닝 보이시죠 그리고 이거를 쭉 눌립니다 끝까지 한번 처음부터 플레이를 해볼게요. 어떻게 보이는지. 자, 천천히 이렇게 줄어듭니다. 자, 보이시죠? 자동으로 이렇게 생겨요. 근데 이거를, 이런 효과를 주고 싶다는 거죠? 예. 네. 이거를 한번 수동으로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이거를 지우고요. 이 효과를 그냥 없애고. 이걸 딜리트 없애고. <웃음> 어떻게 하냐면은. 레이어에서 어 송구시로 클릭합니다 그리고 송구씨에서 이거 모양을 네모 박스로 이렇게 채우기 네모 박스 그리고 검은색으로 바꾸세요 색상을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네모 박스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 줍니다 예 체크 아이거송구씨가 처음으로 가야 되겠죠 이송구씨를꾹 눌러서 앞으로 이동 그리고 이거를 뒤로도 할수 있게끔 이렇게 다 채워주시고 이거 한 장을 더 만들 거예요. 하나를 하나를 더 만드는데 왼쪽에 점점점 세 개를 눌러서 복사를 누릅니다. 그러면 두 개가 생겼죠? 그리고 하나를 잡고 여기 위로 하나를 올려놓고 이렇게 그리고 밑에 하나는 밑으로 이렇게 자한이 정도 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여기서 키프레임을 추가를 합니다. 애니메이션 키프레임을 추가하는 방법. 왼쪽에 열쇠를, 보, 열쇠를 누릅니다. 그리고 플러스 버튼을 누릅니다. 여기서. 그리고 여기 밑에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키프레임 눌러서 플러스 버튼 누르면은 이게 점이 생깁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점 생겼죠? 그리고 여기 앞으로 가서 이 애니메이션을 위로 이렇게 없애줍니다. 안보이게 화면 밖으로 이렇게 밖으로 보내요 안보이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거를 키프레임 눌러서 밑으로 보냅니다 이거는 아래로 안보이게 자 그리고 체크 한번 플레이를 눌러볼까요? 그러면 쳐서 이렇게 아까와 같은 효과를 프리미엄이 아니어도 쓸 수가 있다는거죠 자 이해하셨나요 다시 한번 천천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프리 프리미엄을 사용하시면 은어 그냥 하셔도 되는데 이게 효과를 줄 수가 없잖아요 이 스티커로 프리미엄 하시고 계신 분들은 스티커에서 받으시면 되거든요 오프닝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받으면 자동으로 넣을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앞으로 보내고 이걸 뒤로 이렇게 늘려서 예. 네. 스티커에서 다운받으면 됩니다. 그럼 프레임을 이렇게 플레이 누르면 은 자동으로 이렇게 오프닝이 생기는데 이게 <웃음> 프리미엄이 아니고 무료로 사용하신다 그러면 은 레이어에서 손글씨 그리고 모양을 네모박스 클릭하고 색상은 검정색 클릭 그리고 이렇게 네모박스를 그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체크 이 손글씨를 이렇게 끝까지 늘려주세요 송구씨를 그리고 복사를 합니다 왼쪽에 상단에 점점점 세개 누르고 복사 두개가 생겼죠 그리고 하나는 위로 올리고요 그리고 밑에 하나는 밑으로 내립니다 아, 원하는 크기로 한이 정도 놓고 우리 체크를 누른 다음에 하나, 이 정도 이동을 합니다 이 정도 이동을 해서 자 송구씨를 하나 클릭해서 왼쪽에 키프레임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세요. 눌렀죠? 그러면은 이 빨간색 포인트가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위치에서 한번 클릭해서 왼쪽에 키프레임 눌러주시고 그 플러스 포인트를 찍어주세요. 그러면은 여기도 빨간색 포인트가 생겼습니다. 어, 애니메이션 효과 처음 부분은 안 보이게끔 이렇게 설정하시고 밑에 것도 마찬가지로 처음 부분은 안 보이게. 자, 어때요? 아 영호님이 글씨 움직이는거 알려달라 그랬죠 키네마스터 이거는 손수, 손글씨 이거는 지우고요 글자를 한글자씩 올라, 올라가는거 말씀이시죠 자 레이어에서 글씨 텍스트를 누릅니다 그리고 한글로 해서 안 이렇게 하고 이거를 옆에다 놓고 자 이렇게 났을 때 보시면은 그 시체를 바꿀 겁니다. 여기 A 대문자 A 소문자 A를 누르세요. 이렇게 누르면은 한국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시체는 저는 되도록이면 두껍게 하거든요. 그래서 블랙한스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 시체가 없다면은 여기 상점으로 들어가세요. 우측의 상단에 상점을 들어가시고 여 고딕체 위에 보시면 한국어가 있어요. 한국어를 클릭해서 이렇게 원하는 그 시체가 있으면은 들어가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여기 글씨체가 많으니까 여기서 원하는 글씨체를 고르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고 저는 이거 블랙한스로 골랐다면 체크 누르시고 자 여기서 이렇게 글씨체의 크기를 원하는 크기로 맞춘 다음에 자 이거를 여기 끝까지 늘려주세요 끝까지 늘려주시고 자이 다음에 또 하나를 복사를 하겠습니다 복사 왼쪽에 상단에 복사를 누르시고 똑같이 복사가 됐죠 그리고 이거는 글씨를 저는 어 수정을 할 때는 우측에 상단에 키보드 모양 이거 누르시고 0을 할게요 이에는0자 이렇게 했죠 그리고 옆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렇게 안녕 그리고 똑같이 예 이것도 복사하겠습니다 왼쪽에 상단에 점점점 세개 복사 누르시고 이번에는 하로 바꾸겠습니다 이거를 하 확인 누르시고 그리고 이거를 또 옆으로 이동합니다. 자 옆으로 이동이 됐죠? 자 그리고 이것도 또 복사 왼쪽에 상단에 점점점 3개 자 복사를 누르시고 자 옆으로 이동한 다음에 수정하시겠습니다. 우측에 상단에 보시면 키보드 모양 클릭 새자 새로 바뀌었죠? 그리고 또 이것도 복사하겠습니다. 점점점 3개 누르시고 복사 그 다음에 우측의 상단에 키보드 모양 클릭 요로 바꾸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글샷씩 이렇게 만들었죠 이거를 하나하나 애니메이션 효과를 줄건데요 어떻게 하냐면 은자 안이 제일 먼저 나와야 되겠죠 여기 조금 키워서 보겠습니다 안이 제일 먼저 나오고 이게 아니죠 그 다음에 하안녕 영이 두번째입니다 영을 좀 줄이겠습니다 이 정도 예 그리고 하를 좀더 줄입니다 그죠 안녕하 새새를또더 줄입니다 새 요를 제 마지막에 나오게끔 크기를 줄여줍니다 자 이런식으로 안녕하세요 순서를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키프레임으로 추가를 할겁니다 애니메이션과 키프레임 여기 안부터 할게요 안을 클릭하고 나서 자, 여기서, 여기서, 키프레임. 이렇게 누르고, 왼쪽에 키프레임 있죠? 애니메이션 누른 다음에, 여기 플러스 모양을 누릅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가서, 밑으로 없애주세요, 이거를. 이렇게. 자, 첫 번째. 이렇게 이동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0도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여기 보시면 하, 하 나올 때쯤에 보시면은 0을 놓고 여기서 0을 클릭 그리고 왼쪽에 키프레임 클릭 플러스 누르고 그리고 처음으로 이동해서 0을 밑으로 내립니다. 이거를 반복하시면 돼요. 그리고 체크. 그리고 이번에는 하에서 세까지 이렇게 이렇게 하고 하를 잡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키 프레임 누르고 플러스를 누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동 그 다음에 밑으로 내립니다 이거를 안 보이게 그리고 체크 그리고 이번에 세를 하겠습니다 세 세도 누르고 왼쪽에 키 프레임 클릭 그 다음에 플러스 누르고 처음으로 이동 그 다음에 없애고요. 음, 체크. 그리고 마지막에 요로 해야 되겠죠? 요는 좀 특이하게 옆으로 이동하게끔 할게요. 이렇게 요. 자, 키프레임. 요, 여기 플레 플러스 버튼 누르고, 그 다음에 처음으로 가서 옆에서 나오게끔 하겠습니다. 플러스. 그러면은 한번 어떻게 나오는지 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안녕. 하. 세. 요는 옆으로 나왔죠 자 영훈님 이해하셨나요 지금 빠르게 시간이 없다 보니까 빠르게 진행을 했어요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30분까지만 일반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질문을 받고요 30분부터는 비공개 방송을 할 겁니다 네, 행복감사님 행복관사님 하고 모은이 님은 지금 회원이시잖아요 멤버시 회원이시니까 8시 반부터 집중 교육을 해 드릴게요 제가 궁금한 것들 질문 받고 그리고 구독자나 조회수 올리는 방법 채널을 제가 두달 동안 만명 구독자를 만들었잖아요 그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구체적으로또 설명도 드릴 겁니다 다시 한번 플레이를 볼, 볼까요 안녕 세 옆으로 요 이렇게 나오다 PC 게임 음, 화면을 녹화하고 나서 보니까 PC 게임 화면이 작게 나왔다고요 영훈이 님이 질문 주신 거 OBS 방송을 여기 보시면 OBS 방송이죠 여기서 게임 캡쳐라고 있습니다 휴먼 퍼플렛을 일단은 실행을 했고요 잠깐만 기다리면 휴먼 퍼플렛이 나올 거예요 여기 플러스 버튼 눌러서 게임 캡쳐라고 있습니다 여기 게임 캡쳐를 누르시고요 어, 이름은 그냥 아무거나 지정하신 다음에 여기 어떤 전체 화면 응용 프로그램이건 캡처라고 이렇게 적어지는데 이거를 특정 창을 캡처라고 클릭하세요 그리고 윈도우에서 여기 보시면은 제가 열어놓은 폴플렛을 여기 휴먼이라고 적어져 있죠 휴먼을 누르면은 화면이 나올 겁니다 어우 여기 나왔다 여기 화면에 보이실 거예요 제가 게임 캡처로 이렇게 올려놨죠 그러니까 게임 화면이 이렇게 크게 나오죠 로컬로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 하기 이렇게 게임하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게임을 pc에서 할때큰 화면으로 하고 싶은 게임캡처를 활용해서 하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어쩌비니 꿀팁 채널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